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이제 시계열 어지 아, 아다 시계열 워드 인베딩이라는 건데요 워드 인베딩 혹은 뭐 워드 인베딩은 뭐 여러 개념이 있죠 워드 인베딩은 한 마디로 뭐냐하면 텍스트 자연화 처리 데이터를 어떻게 숫자로 변환하는가 벡터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게 여러 가지 철학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 빈도만 볼 거냐 그리고 워드 스펙처럼 다른 단어와 동시에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볼 거냐.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랭귀지 모델, 시퀀스까지도 순서까지 볼 거냐, 이게 순방향이냐, 역방향이냐 그렇게 다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할 거는 어, 제가 이제 곧 논문에 이런 걸 쓰고 싶어서 가져와 봤는데 이것도 나온 지좀 됐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워드 임베딩. 그래서 워드 임베딩을 하는데 시계열 정보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유명한 논문인데요. 이것도 있는데. 기터브에서 히스트, 히스트 월드라고 검색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면, 아마 링크를 아마 김바로 선생님이 주실 것 같은데, 워드 인베딩포 히스토리컬 텍스트 해서, 이제, 어, 구글에 북수 있는 수많은 코커스에서, 뭐 예를 들면, 뭐, 게이라는 단어가 옛날에 한 100년 전, 100여 년 전에는 이런 단어들과 같이 등장했다가, 어, 50, 1950년대는 이랬고, 또 이제 90년대는 이랬다. 뭐 어, 브로드캐스트라는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에서야 방송이란 뜻이 있지만 그전에는 그런 뜻은 그런 맥락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의 축을 두고 네네, 시간의 축을 두고 하는 그런 분석들을 이 제가 제 요즘에 관심이 있고요 어, 토핑모델링을 만든 데이비드 블레이 교수가 있죠 LDA를 만든 창시자고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잖아요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였던 그, 어. 이비 블레이도 이런 다이나믹 임베딩이라고도 해요. 타임 시리즈 임베딩이라고도 하고 혹은 어, 다이아크로닉, 통시적인 임베딩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 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도 추천을 합니다. 이 다이나믹 임베딩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인데요. 음, 아예 페이퍼스 위드 코드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페이퍼스 위드 코드는 그, 어떤, 어떤 구체적인 기술과 그 기술에 관련된 페이퍼를 같이 모아둔 제가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뭐, 센티멘트 어널리시스 같은 것도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다이아 크로닉 월드 임베딩이라고 해서 시계열 임베딩 관련한 논문들과 코드를 이렇게 쭉잘 모아놨고요. 제가 이제 곧 논문, 연구, 연구에 쓸개념 어, 코드는 요거예요 그래서, 다이나믹 브루누이 인베딩?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발음이 어렵네요 그래서 이 인베딩 모델이 있고요 이 모델에 이제 다양한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기터브에 공개한 좀 편하게 지금 파이터치 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제 예를 들면 이 사람 어, 링크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앱솔루트 드리프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단어가 가장 큰 부침 이렇게 그 주변 단어가 제일 많이 바뀌면 부침이 심한 단어겠죠. 그래서 가장 큰 부침이 심한 단어를 뽑아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클라이메트란 이 단어가 가장 큰 부침이 있었다. 이 데이터는 뭐냐면 어, 유, 어, UN의 이 데이터는 어, UN의 그 회의록, 디베이트 회의록 코퍼스로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지난 이게 몇십 년짜리 데이터인데 몇 십년간 기후라는 단어가 가장 큰 부침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 단어. 그러니까 이 순서에.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뭐 예를 들면 기후라는 단어가 그 전에는 다른 뜻 다른 맥락으로 쓰였다가 이제 기후라는 단어 점점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부침이 나왔던 체인지 포인트는 언제냐라는 또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93년에 우크라이나라는 단어는 붙임이 갑자기 커져요. 그 당시에 아마 우크라이나 내전이나 뭐 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들이 붙임, 그 변곡점을 또 찾아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여기 보면, 그,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그 주변 단어, 그, 유사한 단어들을 뽑아줬을 때, 1970년대에는 클라이메이트라는 단어가 이런 엠모스피어나 이런 뜻으로 쓰였는데, 요즘에는 윈드 혹은 레디컬 그런 뭔가 기후변화로서의 기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단어의 맥락이 변하는 것들 아까 그 게이나 브로드캐스트의 단어 주변어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캐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계열 아, 토핑모델링이 아니고 워드 임베딩 기술을 활용을 하면 어떤 개념의 변화를 뭐 몇십년치나 한백년치 개념의 변화를 트래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즘에 요거를 어, 논문에 한번 써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언제 변하는지 변곡점 같은 것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소개한 논문들이나 링크는 여기 제가 네 개의 링크를 준비해서 해놨습니다. 네. 네. 제가 유튜브 아래쪽 설명란에다가 네, 네. 다 옮겨놓긴 할 건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본인은 어떤 데이터를 타켓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돌려보고 싶으신 거죠? 아, 네. 그, 김바로 선생님한테 얼마 전에 만났을 때 얘기했던 뭐 조선동아이보 같은 아 굉장히 긴, 네, 이게 롱텀. 그러니까 굉장히 몇십 년 치는 돼야 이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한 2, 3년 치 말고 정말 한 수십 년치 데이터에 예를 들면 뭐 민족 개념이나 국가 개념 같은 거는 좀 돌려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어떤 변곡점이 언제 나오고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변, 변화했는지. 이게 재밌는 게 아까 그, 보여드렸던 논문 있잖아요. 이 네. 논문에서, 이 연구자들이, 이 논문에서, 이 연구, 이 분석 결과에서, 연구자들이 이거를, 이 단어를 타겟으로 한 연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변곡점이 제일 큰 단어가 이, 하필 이 단어들이었던 거예요. 되게 재밌는 네. 결과죠. 네, 어플이란 단어랑, 뭐, 브로드캐스 트게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히스토리컬 체인지가 가장 컸던 거죠. 네네.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궁금한,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지점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한 가지는 어뭐 90년대까지는 억지로 현대의 형태소 분석기를 쓴다고 하더라도 네. 90년대 이전 그리고 1920년까지 가게 되면 지금하고 형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워드투백이 제대로 작동을 할까요 일단? 네, 그게 제일 걱정이긴 한데요. 그래서 사실은 한 1953년 이후면 그나마 현대어로 많이 그, 그러니까 한국전쟁 이후부터는 조금 데이터 어, 표기가 지금 현대랑 좀 비슷해지거든요. 그런 거를 좀 염두해서 일제강점기는 사실 빼야되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게 제가 가장 큰 걱정이죠, 사실. 네, 인베딩할 때. 그게 그러니까 영어 같은, 영어도 아마 그런 이런 게 있었겠죠. 100년치 데이터 안에서 옛날 고고식 표현이 있었겠지만 한국어는 그, 그 굴조, 굴, 굴곡이 굴더 심하잖아요. 중간에 강정기도 겪었고, 일본어도 들어가고, 북한문 혼영체도 들어가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풀어야 할 수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른 이거는 동일 형태가 이제 주변 단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동일 형태에서. 맞아요. 근데 어 동일 형태가 아닌데 의미는 똑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좀 타겟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어 처리를 해서 특정 특정 단어를 동일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주변어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봐야 될것 같아요 약간 그죠 그죠 약간 귀납적인 방법인데 그게 그런 식으로 가거나 좀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후처리를 할게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데이터 손봐야 될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웃음> 뭐 갑자기 컨셉이 돌아오신 거지. <웃음> <웃음> 아, 아, 컨셉은 일관적입니다. 왜 그러세요? 아, 몰아가, 몰아가시면 안 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렇그좀 네, 걱정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익스폴트 할때 얘를 데이터로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데이터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밀어넣죠이 알고리즘을? 어, 워드투백이랑 똑같아요? 토크나이징 해서 넣어요. 네. 근데 여기는 시계열이 반영이 돼야 하잖아요. 그만하세요. 아, 그러니까, 아, 맞아요. 네, 네, 네. 그개월 정보를 하나 더 넣어서 인풋에 연도 정보나 이런 걸 넣죠. 타임 네. 타임 스리즈 정보. 를 어, 그러니까 네. 필수는 텍스트하고 그다음 이열 이렇게 두가지그 됩니다. 뭐이열로할 수도 있고 그 연구자의 선택이죠 사실. 이열로 하든 뭐 6개월 단위로 하든. 어, 아, 그렇죠. 네, 그거는 연구자의 선택이고요. 여기 보면. 어, 네, 이 사람이 이제 h u b 링크를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어, 네, 여기 t가 이제, 타임스탬프가 t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타임스탬프를 이제 0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1 9 2 0년부터 시작하면 그걸 0으로 처리해서 이제 하겠죠. 아, 네네. 연도 바이 연도라면. 그래서, 인베링을, 어, 네, 학습을 할 때는, 잠깐만요. 여기 태그 콕 커널이 있어서요. 아. 이거까지 보여드리고 끝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드츠백이랑 똑같은데,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그냥 하나 더 넣는, 인풋에 넣는 거랑 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 네, 여기 타임 데이터가 들어가죠. 여기 데이터셋에 이제 타임 데이터가 들어가고, 음. 그 타임 데이터가, 그, 데이터 세트라고 여기 돼 있는데, 이 데이터 세트에 이제, 여기는, 백오브 월즈 인데요, BOW가. 토크나이징 결과를 여기 리스트 형태로 넣어놓고 타임도 넣어놓으면 음. 이제 알아서 타임이랑 그거 두 개를 같이 학습을 하게 되죠. 네. 음. 학습을 할때 그냥 타임 정보를 하나 더 넣는 거에 불과해요, 사실은. 네. 음.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여기 앱솔루트 드리프트, drift, 가장 드리프트가 많은, 그죠? 가장 붙임이 많은 단어, 네가 꼽아봐. 라고 했을 때 클라이메이드가 가장 붙임이 많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도별로 주변어, 그워드츠백그 코사인 스밀러리티 구하는 거랑 똑같이. 네. 아프가니스탄의 주변어네요. 그렇죠. 아프가니스탄의 주변어죠 이거는. 네. 그래가지고, 어... 그러니까 사실은 워드투백인데 시계 시간으로 쪼개서 하는 네, 학습일 거예요. 네. 어... 얘는 어, 실제로 조선왕조 네. 아니 조선왕조실록이래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아카이브 쪽에서 서비스로 제공해도 재밌겠네요. 그렇죠. 어떤 단어가 이렇게 음. 부침을 많이 겪는지. 그리고 어떤 특정 단어를 검색했을 때그 주변 단어가 시기열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 네 맞습니다. 보면.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이거를 뭐 예를 들면 뭐, 뭐 자본주의, 뭐 국가주의, 뭐 민족주의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만약에 한다면. 음. 이 데이터 같은 경우도 이 연구가 의미 있었던 건 정말 많은 정말 많은 데이터를 했기 때문이에요 200년 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약간 뭐랄까 불순물이 들어가 있어도 이걸로 상세했던 거죠 이 데이터의 크기로 그러니까 큰 데이터면은 그만큼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맞아요 큰 데이터여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인문학 쪽에서 이거를 쓰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네. 큰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계열이 있으면서 큰 데이터 근현대 쪽에서나 가능하겠네 잘해봐요 네. 근현대 이하 네 문집총관이나 이런 데서 쓰는 건 제약이 있고 조성왕조실록 해봤자 딱히 의미 없을 것 같고 네? 유니태 선생님 네. 더 궁금하신 거 없어요? 목이 아파서 <웃음>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시겠죠. 암, 암, 그러시겠죠.